지금 영화 보러 가고 있어요 어, 원래 8시 반영화인데 먼저 가서 팝콘 먹으려고요 오랜만에 수험표 제시하면 은 50% 할인이라서 먹을 거예요 볼게요. 안녕. 저는 지금 지우학, 보윤 언니랑 진영이랑 동대문 가서 비즈 비즈 반지 만들 거예요. 이상해. 이걸 들으면 갈 거예요. 박지우 씨의 네. 추천곡을 들어야 되는데 위클리의 에프터 스쿨을 얘 네. <웃음> 추천했어요. 추워. 핫팩 선사. 우리 넥트, 우리 넥트. 예상했거든. 너가 오늘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어? 나올 것이다. 너 어? 흰색, 어? 흰색 마스크, 써, 마스크 너. 썼어? 왜나 검정 검정 예상했는데? 너? 너는 원래 검정 인간이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 근데 9번 출구에서 3분 거리랬는데? 이거 뭔가 길게 하고 싶은데 길게 못못 하나? 길게? 어. 아 그거는 원래 좀팔긴 사람들이 좀 <웃음> 아, 꺼주세요. 아니야 우리 지우는 조그만 귀움이지. 음... 브이로그니까 브이하자. 브이로그 어 그래. 줄이 병거리는 보이 언니. <웃음> 처음 와본 사람 아니게. 여기는 어디지? 아, 대박. 근데 진짜 이쁘다. 이런 거 찍어야 되는데? 진짜 이쁘다. 야얘 지우 닮아. 주 닮았어. 귀여운데? 에어팟그 너네 그거 알아? 그왜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만드는 거 뭔지 알아? 이거? 아 알아. 도전 도전. 알아 알아. 어? 그거. 그거면 우리 오늘 한해 빠이빠이 못끝나나 이거 4만 원어치? 2,900원? <웃음> <웃음> 9,000원 <웃음> 진짜? 애들아 <야, 웃음> <때는 웃음> 너네 10분만에 끊는 고 없지 너는 우리 뿌링클 먹는 거 아니지? 어떻게 <웃음> 알았 신난다 근데 우리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해? 3시간 3시간 했는데? 원래 고3이들은 뿌링클 좋아하거든요 맞아 맞아 저희 뿌링클로 다져진 우정이에요 <웃음> 아니 <웃음> 야내첫첫 첫 영상이 뿌링클 맞다, 이거 아, 진짜? 왔다 이거였다니까? <웃음> 저희가 지우랑 촬영할 때도 숙소를 같이 썼었는데 그때 뿌링클만 먹었어요 맨날, 맨날 뿌링클 지우씨 <웃음> 귀 지우는 그렇게 연습실로 가고 있다 <웃음> 따라라. 친구 보윤이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다 멈춰 서는데 보윤이에게 말을 한다 아, 행산지가 어, 어. 어디인지 두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향하고 있는데. 아, DHC. 아쉽 <웃음> 그 순간 멈춰선다. <웃음> 하늘을 본다. <웃음> 와. 아나 너무 안타나. 오늘 어떤 컨셉으로 만들 거죠? 오늘은 나만의 손 케이스. 잠바워치. 음... 우리 우리 거 부족하면 동원하는 거좀 뺐어. 그러자. 아? 아. 일단 꾸며볼까요? 좋았습니다. 이랬잖아, 이제 잠깐만 뒤집어 아, 얘 뒤집어주면 아얘 뭐야? 얘 이런 것도 있었어? 나왜못 봤지? 너무 귀여운데? 여 보세요. 빵 어때? 일단은 너무 귀여워. 이 곰돌이가. 그걸 노렸어. 응?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다른 게 뭐야? 이렇게 할까? 어, 어, 이거 지금지금 지금. 이렇게? 응. 어. 와와 이거 예쁘다. 보윤 이렇게 봤네. 어. 아, 언니는 다 생각이 있구나. 어, 이거 잘 어울린다 치우지 어, 이거를 여기다 넣어 아 여기다 붙여야겠다 그래 후보 1번 후보 2번 내거 예쁜데? 후보로 <웃음> 아직 이만큼이나다못붙 근데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엄마는 안 봤으면 좋겠다 야나 괜찮다 아니야? 나 괜찮다 아니야? 이제 이거 브이로그 공개되면 박지우 때문에 새로운 유행어가 생겨나는 거죠. 펜슬 바꿔 끼우고 있습니다. 야나 젤리 거지 진짜 최. 아, 언니내 노란 색깔 쓸래? 젤리? 필요 없겠지? 어, 잠깐만. 안 맞아? 잘 맞았어? <웃음> 아닌가? 아아 들어간다. 아 깜짝이야. 아안 들어가나? 뭐? 아니야 나 케이스 잘안어 아니, 예쁘... 아니야 기다려봐 너가 힘이 없어서 근데 이거 다 말랐어? 응 아니야 뻑뻑한 이들게이 있어 아 완성본 진고예레이 h c 로 하나 둘셋쭈 그럼 저희는 일단은 폰케이스 작업을 마쳤고 이제 뿌링클을 먹으러 BHC로 떠날 겁니다 거기서 봐요 안녕. 안녕. 어떻게? 이렇게? 응. 포링크를 먹으려 했는데 포토이 좀 와버렸어요. <웃음> 저희는 만나면은 꼭 기본 세 장은 꼭 찍어요. 세 <웃음> 장은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준비하고 찍는 과정 찍어보겠습니다. 어나도 아니 이거 일단 두 장씩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다 귀여운데? 음. 나만대로 볶음 먹 갈게요! 햇쿤! 오, 야, 예뻐. 살짝 아래로. 성공! 끝! 야, 우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우리. 진짜 뿌링클 먹으러 가요. 링클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게 먹어 주세요. 이제 오늘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먹고 얘기 좀 하다가 헤어지겠습니다. 브이로그 끝. 바이바이. <목소리> 어떻게 <어떡해>? 또 이렇게? 아니? 아, 바이바이.